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근무했던 회사를 어, 퇴사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어, 국내 메이저 홈쇼핑 업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상당히 큰 회사였고요. 어, 시스템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업무를 배웠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보수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왜 퇴사를 했냐? 어, 이거에 대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어,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정적이다. 어, 특별히 뭐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사가. 근데 직원들이나 어, 임직원들은 승진을 하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퍼포먼스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어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갇혀진 틀 안에서 퍼포먼스를 낸다? 새로운 실적을 낸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냐?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굳이 하나, 하지 나하 않아도 되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어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해야 될 조직인 어, 기업에서 회사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어,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게 어, 불만이었어요. 두 번째, 어, 두 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 회사에 오래 남아서 뭐 임원이 되거나 뭐 대표이사로 승진할 을수 있는 희망은 있어요. 근데 어, 근본적인 거는 어, 그거예요.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에 있어서 어떤 어, 커리어들을 쌓고 일을 하게 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이가, 내가 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할수 있을까? 어, 저는 한 2년차 때부터 그런 생각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어, 저의 답은 당연히 아니었다고. 그렇게 되면 은 내가, 어,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리고 내가 어, 장기적으로 있어서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까? 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는 결론을 내게 됐고 그리고 어, 결정을 하게 됐죠 그게 약한 어, 3년차 3년차 접어들면서 어, 결심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회사를 이거는 근데 모든 회사원들에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미래를 그리면서 회사 생활을 희망차게, 보람차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 회사 오너의 자손이 아니라면, 그렇죠? 하루하루 버텨내가면서 힘들게, 거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행복을 느낀, 느끼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 말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늘 자기 일생, 하루하루의 일생을 어, 불만을 표출해가면서 불평만 하면서 살기에는 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사 담당했던 인사 담당자로서 어, 저의 사직원에 제가 직접 서명하라고 제가 담당자 서명을 하고 어, 담당 부서장인 나의 팀장께 퇴사를 보고하는 어, 아주 통쾌한 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어, 정말 어, 모든 회사원의 꿈이었던 그 사직서를 팀장 책상에 던지는 어, 그러한 짓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어 3년 어, 동안의 회사 생활에 있었던 쌓였던 어, 무거웠던 한이 좀 풀려나가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 거의 트레이딩 위주로 했죠. 트레이딩 위주로 해서 어, 수익을 내긴 했는데 어, 아시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옛날과 같은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어 지금은 뭐 트레이딩 수익 외에 어이 강의 이것저것 다 하면은 그래도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보다는 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월급보다는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저는 좀 그나마 일찍 시작해서 어 회사 생활 하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한창 벌 때는 한 달에 한 1,000에서 1,200 정도는 꾸준히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어그거그 수익이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된어 것도 있을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마음이 안정되고 어 그동안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모두 없어지는 그런 힐링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3주 동안. 그리고 자유롭죠. 어, 자유롭고,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누구의 감시, 누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어, 나 스스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고 편합니다. 그리고 어, 회사에서는 희망,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조차 틀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희망하고 그리고 내가 어, 그려나가는 비전 자체가 무한한 거죠. 그리고 어, 제가 아끼는 우리 콩이와 함께 출퇴근을 할수 있다는 것도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콩이고요. 어, 저랑 어, 별다른 일이 없으면 같이 출퇴근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녀석입니다. 이름이 콩이고요. 저 친구 이름을 따서 제닉네임도 콩콩이라고 지습니다 네, 출근을 해서 잠만 자죠. 만듭 잘자요 단점은 명확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 불확실성 어,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 다음 단점은 어, 불확실성 그 다음 단점은 어, 불확실성 그러니까 사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90%의 자신감과 10%의 뭐였더라? 10%의 가능성과 90%의 자신감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퇴사를 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지 거의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네요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인베스트크립토라는 사명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사업 분야를 좀 조정을 하면서 플루토스라는 사명으로 변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플루토스 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더욱 좋은 활동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어, 다음 시간에도 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